네, 동키뮤직 예빈도자 학교 15강입니다. 찬양 받으신 하나님 찬양한 우리 제9장 찬양에 합당해야 할 요소들 3 오늘은 표현 방법, 음악을 중심으로 한 찬양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찬양의 대상이심과 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의무와 권리가 있음을 알았으며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깨달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찬양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해야 하는데요. 자, 이 표현이 중요하죠. 음, 어떻게 표현해야 하고 그 표현은 어디까지 또 해야 되는지. 음,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찬양할 때에 여러 가지 좀 멈칫하게 되고 서로 비판을 하거나 또 눈치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되죠 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 우리 교회에 맞는 표현 방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맞는 표현 방법으로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냐 안 맞냐 이런 것을 생각하기보다 자꾸 사람을 보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나 아니면 자신의 팀의, 팀의 어떤 그 기준을 먼저 따지게 됩니다 어쩔 수가 없죠 우리가 육체가 있고 또 보이는 사람을 먼저 신경 쓰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은 본질은 찬양의 본질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는 표현이 아니면 아무리 사람에게 맞는 표현을 교회에 맞는 표현을 했어도 찬양이 안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1번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표, 표현 방법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보는 것이 일단 중요하죠 음, 자 먼저 성경에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찬양의 방법 중에 하나가 노래입니다 자 이것은 뭐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지만 10편 107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하나님의 하신 일을 노래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네 참, 그 여러 가지 생각할 게 많죠. 묵상할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노래, 어떻게 보면 이 노래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술 또는 문화, 심지어는 쾌락이 될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행사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음, 노래도.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우리도 압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 노래가 찬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여러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두 번째 외침이나 함성 큰 소리를 지르는 거죠 시0편 5편 11절입니다 주의 보호로 인하여 영령이 기뻐 외치며 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네, 외친다는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소리만 크게 낸다는 것이 아니라 기쁘기 때문에 또 즐겁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소리가 크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제하지 말고 기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께 외치라는 것이죠 이것이 찬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뼉을 치는 거죠. 이것은 시0편 47편 1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네, 외칠 때에 손바닥도 함께 치라는 것입니다. 손뼉을 치라는 것이죠. 네, 손뼉을 뭐 혈액순환이 좋으려고 치고 뭐 박자를 맞추려고 치고 그게 아니라 성경에 이 손바닥을 치는 소리로서 찬양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때 손뼉을 치는 것입니다. 자, 손을 드는 것, 손을 듬 10편 142편 2절입니다. 141편 2절입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네, 자 우리가 손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손 드는 것과 다릅니다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로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신나고 그냥 기쁘고 흥분돼서 무조건 손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듯이 예배이기 때문에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다음 성경에 또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악기죠 음, 아까 맨 처음에 노래로 찬양하라그랬는데 노래는 악기와는 또뗄 수가 없는 관계 있죠 네, 악기 10편 144편 9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줄을 찬양하리이다 네 노래할 때 물론 무반주로 목소리로만 노래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노래는 항상 연주가 동반되어 있습니다 연주에 맞춰서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악기로 찬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경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춤 시편 149편 3절입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춤이 소고와 수금 수준으로 같이 이렇게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찬양을 하는데 춤으로 차,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과 소고와 수금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거의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즉 춤은 동작으로 하는 악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소고와 소금은 어떤 소리를 내는 악기이지만 춤은 우리의 동작의 악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찬양할 때 찬양을 그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말로 하는 게 편하겠죠 아니면 가사로 하는 것이 하지만 성경은 춤으로도 그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고 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몸을 굽히거나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자, 10편, 95편, 6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네. 굽혀서, 몸을 굽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또 찬양의 한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이것도 동작이죠. 아까 춤추는 동작도 있고 손을 드는 동작도 있는데 어, 이렇게 엎드리고 굽히고 무릎을 꿇는 것이 또 찬양과 예배의 성경적인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음, 현대교회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음악인데요. 찬양의 어떤 음악이 맞을 것이냐 합당하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찬양 방법 중 대부분이 악기, 노래, 춤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는 음악이 필요한 것이죠 네, 세상에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닌데도 좋은 음악들이 있긴 있습니다 자 세상 음악, 하나님과 상관없는 음악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노래하거나 어떤 가치관을 노래하는 음악도 많이 있습니다. 자, 과연 찬양의 음악은 이러한 음악들보다 나아야 할까요? 반드시 나아야 할까요? 아니면, 뭐, 음악 수준이 꼭 뛰어나지 않아도 뭐, 지장이 없을까요? 자, 이것은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기준을 할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우리의 어떤 예배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듯이 이 음악이라는 것은 처음에 루시엘이라는 천사에게 주어졌던 어떤 달란트였죠. 근데 그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루시퍼라는 마귀가 되었습니다. 예, 엘이라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영이라는 그 엘, 엘이 떨어져 나가고 그냥 악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음악을 담당하던 천사였던 것은 맞지만 루시퍼가 루시엘이 음악을 스스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음, 그의 독점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찬양하라고 음악을 주셨지만 음, 사단이 그 음악을 잘못 사용한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어느 교회에서는 17, 18세기 풍, 중세시대 곡들, 약간 뭐, 더 오래 전에 그레고리언 성가라든지 그런 것까지 또 거슬러 올라가고요. 어느 교회에서는 또 현대적 찬송, 뭐, 이런, 각 교회마다 주장하는 곡들이 다릅니다. 어떤 곡이 찬송의 기본이다라고 주장하는 게다 다릅니다. 또, 한 교회 내에서도, 또, 나이 드신 분들과 젊은 사람들과의 또, 음악적 취향도 다르고요. 여러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늘 교회 안에는, 어, 어떤 악기로 찬양하는 게 맞냐, 어떤 장르 음악이 맞냐, 또 춤은 어디까지 춰야 되냐, 등등, 어, 여러 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문제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수천 년 전의 기록인데 지금의 장르나 지금의 악기가 없었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록되어 있어도그당시의 악기나 장르나 음악이 기록되어 있었을 뿐이기 때문에 음 성경에 드럼이나 무슨 베이스나 일렉 기타 얘기가 없습니다 힙합이나 뭐 댄스 음악 얘기가 없죠 하지만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은 성경에 어떤 악기, 어떤 음악, 어떤 춤으로는 찬양하지 마라, 라고 금지한 것도 또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로 해라, 라고 한 것도 없고, 어떤 건안 된다, 라고 금지한 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성경은, 음, 찬양의 대상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찬양의 방법이나, 또 음악을 어떤 걸 해라, 이런 것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찬양의 대상만큼은 아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속 배워왔던 보좌에 앉아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를 우리가 늘 명심하고 찬양의 대상이 누구이신지 명심하고 그분 어, 하나님께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악기를 하든 어떤 음악을 하든 문제는 자기가 뭐 중세시대 음악, 아니면 클래식, 아니면 합창, CCM, 뭐 락, 어떤 음악을 선호하고 주장하던 간에 자기가 주장하는 음악은 최소한 익숙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 익숙하게 못하면서, 뭐 어떻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어떤 장르를 못하기 때문에 그 장르는 찬양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시편 33편을 보겠습니다. <웃음>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자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도 정확하게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즐거운 소리 즉막 신이나고 흥분되고 막 그러면은 대충 악보 무시하고 음정 무시하고 박자 무시하고 막 달려가죠. 찬양팀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찬양이 아니라 영은 즐겁고 마음은 즐거워도 겉으로는 정확하게 음악을 주님 앞에서 정교하게 연주하라는 것입니다 막 대충대충 분위기에 휩쓸려서 막 하지 말고 예그 다음에 역대야 34장 12절입니다 다 앞에는 생략했습니다 다그 일을 그 일이라는 것은 찬양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그 일을 주장하고 또 음악에 익숙한 레이 사람이 함께하였으며 자 성경시대 레이 사람이 무조건 그 음악 사역을 한게 아니라 익숙했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대충대충 하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물론 레이 사람을 혈통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음악 사역을 하게 되어 있는 부류 어, 족속이 있었지만 그런 가족이 있었지만 그래도 도저히 뭐, 노래도 안 되고 연주도 안 되는데 막 시키진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했겠죠. 그,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음악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어, 음악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 가사가 찬양에 맞아야 되겠죠. 그, 그러니까 아무리 현대적이고, 아무리 불신자들을 배려하고 그랬다고 해서, CCM 가사가 좀 너무 엉터리거나, 너무 영적이지 못한 그냥 가사에 교회나 주님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CCM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 주제나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되겠죠 자 악기 연주나 음악 스타일만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주곡을 들으면 은이 곡이 하나님의, 하나님을 위한 찬양인지 아닌지 구별할까 어렵겠죠 하지만 가사 가사는 좀 비교적 세상 음악인지 하나님을 위한 음악인지를 구분을 쉽게 해주죠. 자, 어, 가사 때문에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죠. 이게 찬양이다, 아니다. 자, 일단 찬양은 크게, 가사는 대상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자, 1번,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가사냐? 2번, 사람들을 향한 가사, 어, 가사이냐?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뭐 믿는 자든 불신자든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가사 내용이 또 비록 사람들을 향한 것이라고 해도 그 주제가 하나님 중심적이라면 찬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경 중에서도 룻기 같은 룻기를 읽어보면 거기에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주님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에 들어갔죠. 왜냐하면 주제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네. 또 아가서도 아가서도 뭐 여호와나 하나님 주님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 단어들이 그래도 성경이 된 것은. 역시, 하나님 중심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찬양의 가사에 무조건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뭐, 뭐, 아멘,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찬양이 되는 건 아니고요. 그 찬양에 합당한 중심적인 주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의 가사는, 음또 다시 이세 가지로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아까는 대상에 따라서인데 하나님이 대상이냐 사람이 대상이냐 이번에는 음좀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은 1번 비교적 성경 말씀 그대로 또는 성경 상당 부분을 그대로 반영시킨 가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른바 스크립처송 성경 구절 노래라고 하죠 1번 경우 는딱 봐도 찬양이겠죠 하지만 이것도 그 작곡가가 어떤 마음으로 썼느냐에 따라서 찬양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가끔 팝이나 뮤지컬 곡의 세상적인 가요나 팝이나 뮤지컬에 보면 은 성경 말씀으로 된 가사들이 있지만 정작 그 가수나 작곡가는 불신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성경을 단지 문학작품이나 어떤 고서로서 어떤 철학서로서 인용한 걸 수도 있어요 자, 2번. 성경의 근거는 했지만, 딱 보면은, 성경 구절이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음, 잘 녹여낸 창작 가사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성경을 근거하고 있는데, 몇 장, 몇 절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잘, 음, 좀 바꾸고, 음, 창작해서, 음, 한 가사를 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것은 신앙인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어떤 삶을 나누는 간증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믿는 자들의 체험이나 삶을 나누는 가사도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그때 느꼈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간증도 또 찬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찬양의 가사는 대신에 이렇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하던, 창작을 하던, 간증처럼 하던 간에 중요한 건 명확해야 합니다. 주제나 소재가 정확해야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는 곡은 찬양이라고 보기가 어렵죠. 어, 뭐, 그렇다고 쉽게 가사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깊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생각나는 가사, 그리고 믿음을 세워주는 가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의 가사는 뭔가 뚜렷이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 결론입니다 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우리가 보면 은 많은 악기들과 많은 종류의 음악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돈벌이나 쾌락이나 어 인간을 높이거나 어떤 하나님 외적인 것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높이고 또 기리는 데 사용되고 있고 아니면 단지 놀이나 문화나 쾌락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음악의 원래 용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여전히 음악을 다스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찬양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찬양에 합당한 음악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